자, 샹크스 막뽑 갑니다 막법 마지막 뽑기 이름하여 마지막 뽑기 자 여러분 노트북 영상 있어 올렸는데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 20회차에 20회차 보이지? 20회차 중에 20회차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준 안녕하세요 자, 반가워요 자, 민준이 반갑고요 레츠고 여기서 주면 좋겠다 근데 아.. 안칠 것 같다 어? 황금깃발이네 오, 이것도 금이네. 모르겠는데 잘하면 마지막때에서 하나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벤베크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있는데, 공격수 시로이기, 아하... 자 시로이기 쩜. 아, 도전. 흠. 아해. 아해. 에헤. 에. 받았다. 자, 받았어요 확정 티켓. 드디어. 존버는 승리한다 이게 둘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둘다 준다고 결국은 다이아 3000개를 받고 하... 다이아 3000개를 받고 필상 5성 만듭니다 가자 둘다 준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집요하게 뽑기 해보긴 처음이야 자 2초로 자 2초로 반갑고요 스니크 메이지 a g 도 b e c 백 m a n Ben b e 기어 m a 로 나오네 Beckman. Ben Beckman. Ben Beckman. b e 다 b 다 아 뭐야 5성이 안되네 레벨이 69야? 환장한다 진짜 씨 아씨 어우 어, 좋다 다행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4성 줬어자 문어 그림 들어갔구요 자 교환할게요 아 이건 이제 필요가 없어 아, 결국은 3,000개를 다 썼어 아 16개 필요하네 됐어요 아. 뱀백맨도 이제 레벨 100각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둘러봅시다 ,잉. 레벨 97 원카 90인데 리스하면 안되겠죠? 당연히 안되지 자, 레벨 97에 뺑뺑맨 그리고 레벨 79에 저도 다이아 300개 모여있길래 돌려봤는데 벤베크만만왜 85가 다 그런거다 형 봐라 벤베크만 지금 97이다 야 다이아 3000개 벤베크만이 97까지 왔잖아 챌린지 돌려서 5성 가나요? 챌린지 돌리면 16개 얻을 수 있니? 11개 얻을 수 있나? 아이 이부 태우고 싶은데 아, 오성각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받았나? 다받아거지 그렇지. 오! 드디어. 아, 드디어 드디어 왔어. 아... 드디어 왔어 레벨을 올려 아... 진짜 3000개로 두개 뽑았다 정말 힘들었다 저 레샵 98 부럽다 아 이거 100개 아. 지금 내가 A플러스니까 사실 할만 할거야 자 이제 메인을 좀 바꿔볼까요? 그렇지 이거죠 아, 가자 누가 문제야? 내가 씨를 먹으면 좀 해결되냐? ふざけやがって。何かのしてやれと 네, 용비 채널 바로 갔죠? 용비채을 지배하세요. 아, 진짜 킬이 없는 상태라 돌격하긴좀 애매하고 조금만 더버고 여기서 아, 아. 자, 이제 아, 아 갑자기 갑자기 치 나왔지. 난리 났 야, 気合い入れろ! い ここまでだ! どう 一応やるか! やるかない<笑> <듬한>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와야 내가 여기서 대충 기리고 있으니까 와라 야들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이거가이 아, 씨야이정도면 많이 버텨주지 않았냐 여기서. 아, 생각 아, 잠시. 잠아아시잠도 잠시. 잠시. 데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거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어? 아 그래 아까 뿅비 샌드한테 진거 복수해야지 어 오뎅이 갑자기 막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와 이겼다 이겼다